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딜매곡관입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에 나와있습니다. 하천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철새도래지인데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여기 보시면 하천 양옆으로 농로죠. 농로 양쪽 옆으로 보시면 재밌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 안성은 목장이 유명하잖아요 또 넓은 들판도 있고 안성배가 유명하죠 그거 말고도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장지대이다 보니까 이곳에 외래종 씨앗들이 섞여 들어와서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말랭이 이거는 이곳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말랭이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유채꽃처럼 노랗게 피어있는 이 꽃은 제숙입니다제숙도십자화가죠십자화가에 냉이하고 사촌쯤 되는 나물입니다. 이름에 쑥이라고 들어갔는데 쑥이 아니고 냉이하고 사촌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나물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 이 안성입니다. 안성천 주변을 따라서 다니다 보면 해가 잘 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상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시상추 이것도 가시상추 이것도 가시상추네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농로 옆으로도 가시상추가 엄청 튼튼하고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저기는 농약을 쳤어요 근데 이 위에는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가시상추가 비를 맞아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있던 것이 비를 맞고 나서 서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를 만들려고 서기 시작했는데 이때쯤 되면 여기 맥 있죠. 중간 맥에 가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가시상추가 이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안성분들이라면 여기 말고도 가시상추 자생하는 곳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저 아래쪽에도 소리쟁이하고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도 보시면 구석구석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가시상추고요자 여기는 다행히도 농약을 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저기 위쪽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성완 쪽에서 올라와서 용인 쪽으로 가는 지방도의 다리 인데요 다리 밑에 쪽에서 이 밑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티 여기는 쑥부쟁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시상추 채취하러 오셨는데 가시상추가 누가 먼저 오신 분이 채취해 가셨다 그러면 이 뚝방에 개망초도 엄청나게 많고요 쑥구쟁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쑥구쟁이가 가시상추보다 더 맛있지 않습니까 비 그치고 나면 이제 주말 되는데 주말에 오셔서 한번 채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도로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이고 근처에 논이 있지만 논에서 직접적인 농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채취해서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냉이도 있고 다당냉이도 있고 가시상추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이쪽에 빨간 건물 위로 하얀 창 보이는 데가 체육관 건물이에요 체육관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중간에 요게 안성천일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또 천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중앙대 건너편에 있습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건너편 하천변에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 입니다